잉협은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핫한 포피 플레이 타임을 로블록스로 멤버분들과 함께 해볼 건데요 플레이 얘들아 안녕 일단은 안녕. 이 친구가 얘들아 허기워기야 어떻게 생겼지? 와이빨왜 이렇게 많아? 상어 그, 같아 그니까 그니까 어쨌든 일러로 들어와 버려진 음 버려진 장난감 공장으로 우리가 이제 출발하는 거라고 오. 오. 얘들아 우리가 버려진 장난감 공장에 왔어 음, 음. 얘들아 이쪽으로 와봐 아, 여민아 너 되게 영어 잘한다 응 음, 이쪽이야 이쪽 내가 이거 게임 해봤는데 이 기차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기차? 어, 움직이고 있어 기차가 음. 자 초록색 그리고 핑크색, 노란색, 빨간색. 자 여기가 버려질 장난감 공장이야. 이게 다 장난감들인데 다 버려졌어. 아, 어, 불쌍해. 인기가 없었나봐. 나 하나만 갖고 가면 안 되나? 자, 안 돼. 훔쳐가는 건안 돼. 그건 범죄야. 하지만 주인이 없잖아. 버린 거라면. 어? 어? 오픈. 비스. 이거 비... 어떻게 어? 열어? 야, 큰 문을 열어야 된대. 저기 비밀번호를 맞춰서. 비밀번호를 체크해보자. 음. 좋저 비밀번호 맞춰야 된대. 아까 기차 외웠잖아, 우리. 자, 리아가 한 번, 리아가 한번 눌러봐. 아까 외웠잖아. 리아야, 말하면, 말하면서 눌러야지. 나한 번만 클릭하면 되는 거야. 하, 아, 도, 아, 아. 주, 야, 얘, 야, 얘 이상해. 야, 너 가. <웃음> 무슨 파란색이야. 아까 초록색이라고 했잖아. 초, 분 노..노빨 엔터 어, 나 틀렸나봐 리셋하고 누가 눌러봐 한 명만 눌러봐 내가 해볼게 어, 요루루야 똑똑하니까 리셋 누르고 한번 눌러봐 그래 역시 요루루야 안 에이스. 열려! <웃음> 역시 <웃음> 요루루야 안 믿고 있었어 어 열려, 열렸어 어 멋있다. 열렸다! 어? 역시 요루루야 그럼 너희들의 에이스 유루루라고어문 열렸다. <웃음> 저기 뭐가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웃음> 어? <웃음> 어? 어? <Welcome> 웰컴 <웃음> <to. 웃음> 무섭게 생겼다. <웃음> 야, 야 <웃음> 우리, 어? 우리 꼭 절로 가야 돼? <웃음> 아야 허기워니 허기워기 인형 봐야지. 저 그래 <웃음> 뭐가 있는지 보러 가자고. 자 <웃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웃음> 이거. 이거 근데 좀 퀄리티 좋다. 너무 무서운데? 니네가 먼저, 먼저 가. 니네가 먼저 가. 앞장서. 아, 키 진짜 크다. 어디, 어디? 오! <웃음> 뭐, 나랑 어? 조금 비슷한데? 니 키랑? 너키 160도 안 되잖아. 무슨 소리야? 나키 180인데. <웃음> 아, 맞다. 우리 그냥 오면 안 돼. 이거, 그, 손바닥에 필요해. 손바닥? 음, 이게 고무고무 고무 총난타 할수 있는 총, 그, 손바닥이 생기거든? 내 네일 아트가 파란색이긴 한데 내 손으로 안 될까? 요르니 안궁디비. 오케이. <웃음> <웃음> 아 저기, 아 저기서 갖고 왔어야 했는데 여기서. 아 여기 없는데? 그러게? 어디 있지? 파이너 블루핸, 빨리 찾아봐 얘들아. 아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원래 여기 있는데? 그니까 본 게임에선 거기 있는데 어쨌든 어딘가 있을 거야. 그래. 음. 음. 어? 어? 어? 뭐야? 왜 문이 어? 열려? 내가제비 내가 열리는 거였구나? 찾을 필요 없었어. 아니, 아니야, 김니아가 찾았대. <웃음> 네. 아, 김니아가 그냥 저 장갑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런가 봐. 어머. 어 어? 열쇠가 생겼다. 호기호기가 키를 가지고 있어. 얘들아, 나 불안해. 왜 제가 가지고 있어? 누구? 어... 제 거니까. 저 열쇠 가지고 있으면 안될것 같아. 아, 이거, 여기가 여기? 허기호기 회사거든. 그래서 허기호기가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 아, 야, 밀었어. 애들아나점프하 못하니까 알아서 해줘. <웃음> 어, 어. 요, 요리야, 너 역겨워. <웃음> 우리한테 나 <아들 다 웃음> 어, 해달래. 지미. 어, 어, 어, 어, 어. 오. 아, 여기가 지금 깜깜한 이유가 아무래도 정전 난것 같아. 음! 그래서 파워의 기계실에 가서 파워를 올려야 될것 같은데? 오, 깜깜해. 아, 나 아무것도 안 보여. Fix the electric! Let's find the control panel. 이거 아. 대사 끝나면 여기 투명거 아마 열릴 거야. 뭐야, 뭐, 뭔,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싸워. So <웃음> 여배다. <여보세요? 웃음> <웃음> 여매 어, 나 지켜줘. 나내 몸도 못 지키는데 뭘지 누굴 지켜줘? 어? 나 대신 죽어. 그냥... 야, 야 뭐... 무서워. 야 지야 통로가 있는데 여기에. 야 니야 너부터 올라... 내려가봐. 넌... 빨리 가봐. 넌 죽어도 되잖아. 내려가. <웃음> <웃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웃음> 이게, 뭔 소리야?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야 무서워. 빨리 내려갈래 너무 무서워. 얘들아 진정해 이럴 때 살아남는 방법이 있어 도망칠 수 있는 방법 뭔데? 뭔데? 역사보다 빨리 뛰어. 아니 옆사람보다 빨리 뛰면 살수 있어 어~~ 음. 똑똑한데 어? 이거 누르니까 문이 열렸어 그치 음! 문이 열렸네 아, Let's 츠고 댕댕이는 어딨어? 댕댕이? 댕댕이 먼저 도망갔어 집에갔어 집에 여긴 댕댕아, 어디지? 하하 하어디 댕댕아 너 정말 역겹다 야 아, 댕댕이 야 댕댕이 혼자 살려고 혼자 숨어 있었어 <웃음> 너 정말 역겹다 <웃음> 아, 진짜 배신다 안전하게 있었지 어? 야? 야, 사라져, 인형이 사라졌어! 팔렸나보지! <웃음> 야, 개발자! 야, 저 어. 근거 누가야, 뽀사가! 아. 뭐야, 어, 뭐. 이거? 뭐. <웃음> <웃음> 뭔 소리야, 이거? 무서워. 야, 누가 소리를 질렀는데 나, 너무, 무서워. I'm scared. 나, 진짜, 나도, 나도 무서워. 나도, 여기인가 여긴 것 같아, 길이. <웃음> <웃음> 야, 뉴비가 떨어졌어. 방금 뉴비 봤어? 우와! 뉴비가. Oh no, he's dead! <웃음> 여기 있다가는 다 죽어! 리하 영어 대사로 허기가 음. 여기 주변에 있는 것 같다고 떴어. 아, 진짜? 어, 어, 그러니까. 야! 어. 어? 쑥! 보였어! 뭐야, <웃음> 방금? 야, 진짜 움직이나 봐, 쟤. 응. 음. <웃음> 어? 열렸는데? 문이 열렸네? 뭔가? 왜, 왜 갑자기 열려? 오케이, 얘들아, 가자! 그래! 레츠 고! go! 운데야 <웃음> 먼저 갈 사람? 먼저! 먼저 m 역시 i n g to go! I'm going to go! 레이 g i n g to go! I'm g o i 이 g to g I'm g 왜? 왜?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o 어... 어. 아이 공장을 가동시켜야되나봐 우와 그치? 되게 고퀄리티다 브 오더 이거 공장을 가동시키래 어! 가동됐다! 러버적이다 어 얘들아! 나이 기계 안에 들어와버렸어! 어디있는데? 아, <웃음> 아 뭐야 미호 장난감이다 저거는 안사야지 무슨소리야 무조건 사야지 음. 미오 보고 인형같아 인형같아? <웃음> 어 뭐야? 와! 진짜 났어! 진짜 났어! 와! 진짜 꺼! 와 대박하다! 근데 제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아! 김니아가 위에 있어도 그래! 왜? <쏘나> 멍청한 녀석!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지능 진짜 인형인 듯! <웃음> 근데 어떻게 내려와? 리아야 빨리 도망치자 우리! 빨리 내려와! 오! <웃음> 오! 오! <웃음> 오! <어디야? 웃음> <웃음> 뛰어 뛰어 뛰어! 어디야 여기? 한풍구다! 어디로 가야 돼? 몰라! Was close. 우리 도 나도 나도 나도 가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어 우리 그 안으로 들어온거 같은데 나도 나봐뭐가나야온도 나도 기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어? 잠깐만 오왜야 그냥 우리 적당히 하다 죽자고 무서워 얘들아 골랐쪼 아야 막다른 길이야! 막다른 길! 야! 큰일다 oh yeah, yeah, 어떻게 야어떡해 막다른 길인데여기 어어 어떡해 어떡해 глубія c o n c 어, u 아, 피해� і й с ь 있 피할수있다 피할수있다 애들아 개.. 어제탈출구탈출구탈출구 탈출구, 탈출구. 리아 도망쳐! 탈추 탈추구! 오! 거기셨다 어? 뭐야? 거기 어야너왜 이렇게 놀래? <웃음> 애들아! 가자, 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유루야 너.. 요리야, 왜 이렇게 너... 놀래? 뭐야 <웃음> <웃음> 유루로 <요리로> 떨어졌는데? <웃음> 아니 여기더 떨어질 수가 있나? 자, 버려진 장난감 공장에서 탈출했고요 여기는 무슨 인형이 있다고 해요? 여기가 진짜 포피가 있는 곳이야 포피 플레이 타임이잖아? 포피 포피 여기 이 어. 인형 보이지? 봤어? 방금? 봤을 거라 믿을게 봤어 봤어 아, 봤을 거라 믿을게 <웃음> 뭐야, 그쵸? 아, 끝이야 이게 챕터 1이고 이제 챕터 2에서는 뭐 포피가 나오든 뭐누군가 나오겠지 어떤 인형이 자 어쨌든 오늘 네. 포비 블랫 타이 챕터 1 해봤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